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 v 소장 박인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비가 내렸던 하루였고요. 오늘은 신문기사에 보니까 암호화폐 과세를 원래 내년에 할 거라고 하던 걸 1년간 유예를 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이런 기사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1주택자 양도세가 그동안은 9억까지 비과세였죠. 그 한도를 12억으로 상향하는 거를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될것 같은 그런 그 기사가 나와있네요. 요거는 국회의 통과만 되면 바로 12월 1일 정도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은, 아직 정식, 뭐, 금융 어떤 그 자산으로 보느냐, 마느냐, 이거 자체도, 어, 정확하게 정립이 안돼 있던 그런 상황에, 어, 사실 외국에서는 이제 코인 ETF까지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어, 그런 시장의 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물, 그, 주식도 현물이 있고, 뭐, ETF 투자가 있고, 뭐, 선물도 있고, 이런 것처럼, 어, 코인을 이미 하나의 금융자산처럼 ETF까지 기관들에서 투자를 하고 하는, 어, 이런 데까지 발전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어, 이게 굉장히, 그야말로 가상자산으로, 어,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금융권 제도권 안에 이제, 어, 들어와, 있다. 있는 게뭐 확실하다기 보다는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는데 어, 이걸 세금을 이제 매기게 되면 그 지위가 좀 명확해지겠죠 금융자산으로 어 그런 게 원래 내년 1월부터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부과를 그런데 근데 이게 1년 연기가 되었고요 어, 이건 왜 이렇게 고인 이런 그 세금 정책에 신경을 쓰느냐 했더니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그냥 급여를 모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한다 그 내집 마련은 부동산은 일단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목돈을 급여를 저축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거죠 더구나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뭐 정규직으로 뭐 전환하는 거라든지 뭐 신규 공채라든지 이런 게 예전 코로나 이전 시대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 있었고 지금 졸업하는 그런 대학생들에게는 어쩌면 참 운이 없다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취업의 문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공무원 뽑는 숫자나 뭐 늘어가 있고 세금 이거 부과하느라고 세무회계사 <웃음> 뽑는 숫자나 늘어나 있지 그외 모든 그 숫자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수준입니다. 취업의 수준이. 그러다 보니 어 코인 투자로 어, 재산을 좀 늘려서 그래도 의식이 깨어있는 젊은이들은 그냥 주어진 돈을 그대로 다 쓰고 말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재산을 늘려서 내 미래에 어 어떤 뭐 그런 그 경제를 어떻게 뿌려가 볼까, 그 종잣돈 마련하는 거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데, 이 코인은 뭐 단돈 뭐천 원, 만원 있어도 사실은 투자를 할수 있고 살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잖아요. 사실 올 1월 달쯤에 이 가상화폐나 이쪽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몇 십억 수익을 내서 어, 금융권에 은행에 다니던 사람이 퇴직한 사람도 있고요. 어,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어, 그 어디에서 돈을 벌었냐 이랬더니 가상 그 코인으로 어, 수익 낸 걸로 집을 삽니다.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하신 분이 있습니다. 젊은 분이. 그것처럼 이거 역시도 잘 흐름을 타고 투자를 하면 소득의 원천인데 정부가 이런 걸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소득 있는 곳에 반드시 과세를 한다. 이게 정부의 어떤 파워잖아요. <웃음> 그래, 이걸 원래 내년부터 알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20, 2030표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코인을 굉장히 친숙하게 하고 있다 했잖아요2030 세대가 그러니 표도 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은 투자자들 보호라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들 어, 많이 미흡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부터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1년 연기되어 있다는 게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게 나와 있냐면 어. 아, 그다음 참 주식도 어, 정권거래세를 영점 이제 이삼만 내면 되는데, 어, 요거도 주식도 나중에는 이제 그 수익에 대해서는 소그 세금을 걷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나중에 또, 뚜껑을 열면 알게 되겠죠. 지금은 뭐, 대주주, 그, 한테만 부과되던 그 세금이, 그 벽이 낮아지고, 뭐, 적당히 수익 나면 다 세금을 내는 주식도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그 내용은, 이런 뭐, 코인 때문에 찍는다기 보다, 어,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그나마 반가운 기사가 있어서 오늘 이걸 함께 공유해보고자 하거든요. 어, 그동안은 우리가 서울의 집들은 집한 채만 가져 있어도 뭐 30억, 40억, 지금 뭐, 그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돈이 아니에요, 진짜. 돈이 종이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 이 화폐의 가치가 그 유튜브에 어느 그 경제학 경제학자님이신가 모르겠어대학교수님이신가 그분이 분석해놓은 걸 보니까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그 가격이 유동성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 유동성 대비. 부동산 가격이 40% 정도는 더 높게 버블이 형성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 유동성에 적합하도록 풀린 돈에 그게 딱 맞도록 되려고 하면 부동산이 한 3~40% 정도는 가격이 빠져야 풀린 통화량과 적정해진다라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던데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 대학에 계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어, 그것처럼 통화량이 이렇게 불리다 보니 지금의 예전에 그 종부세도 뭐 예를 들어 뭐 9억 이상 부자세로 분류해서 종부세를 낸다. 어뭐 그건 굉장히 옛날에는 부자였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뭐 서울의 어떤 집이 뭐 거의 한 30% 30% 정도가 6억 이하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웬만한 집은 지금 다 6억이 넘고, 오히려 6억 미만 집 찾기가, 어, 옛날에 우리가 고가주택 찾기 힘든 정도처럼, 지금은 아래쪽 금액 집을 찾기가 힘들어 있는 정도로, 어, 고가주택들이 많고, 어, 그러다 보니 뭐 20억, 30억, 40억, 그런 집들도 많죠. 어, 그래서 고가 기준을 9억 초과로 잡고 있던 걸, 이번에 12억 초과 기준으로 이제 상향을 하는 모양입니다. 요거는 아마 국회의 법만 통과되면, 어, 바로 이게 12억으로 적용되는 거는 아마 통과되면 12월 한 1점부터 적용이 될수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 기사에 보니까. 12억이면 그나마 좀 낫죠? 어, 지금의 이제 재택권은 워낙 다수택자들은 양도세를 중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9억에서 12억으로 어 1주택에 그 비과세 한도를 올린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한다 하면 그냥 1주택으로 어 비과세를 그냥 누리도록 똘똘한 집을 거주를 하시다가 한 1년쯤 지나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 1년 6개월쯤 지나가지고 다른 집을 하나를 사는 거죠. 어, 왜냐, 뭐, 1년 차이는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보유 2년 또 그걸 채워야 되고, 어, 근데 앞에 거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처분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 그 텀을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시고, 어, 그리고 앞에 거를 처분 기간 안에 1 2월까지 비과 세택을 혜 보면서 처분을 하고, 두 번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어, 그런 작전을 뭐, 잘 짜면, 어, 그나마 정부에 우리가 애국을 좀덜 <웃음> 하는, 납세자가 될것 같고요. 어,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했다가는 조정지역 안에서는 어, 내가 몸통이 아니고 나라가 몸통이 되는 이 투자에 10억의 수익이나면 거의 8억 한 2, 3천은 정부가 가져가고 어, 나는 이자 다 내고 뭐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종부세다 내가면서 굉장히 힘든데 그 세금은 내가 내고 양도 수익은 정부가 가져가고 나는 부스러기 돈만 가져올 수 있는 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랜을 잘 짜셔야 되고 어 그나마 이렇게 대선이 있어서 이렇게 완화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이런 정책에 너무 맞서지 말고 또 이렇게 맞춰서 투자를 하면 좋은 투자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하고 어, 고가의 내집 네 하나를 주택 수에 어, 추가되는 것은 똘똘한 집한 채로 그냥 거주를 하고 그 외에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과세 12억을 받는 상향한 거에 그냥 흠집을 내지 않는 그런 다른 투자, 어, 뭐 토지 뭐 재개발 구역 안에 어, 나중에 관리처분이 나면 입주권을 받기를 그런 지역의 어, 토지에 투자를 한다든지, 어, 아니면 관리처분난 뭐또 그런 입주권을 사서 그거는 완공 후 2년 안까지. 앞에 집을 처분하고 또 실거주를 하면 그것도 비과세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플랜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아니면 자금의 여력이 크게 많지 않다 그러면 초기 지역 어떤 뭐 사전 타당성 지금 뭐안 통과된 그런 그 정도의 부속 토지라든지 그런 투자들도 있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세금이 여기 계산해 놓은 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어 보니까 어한 20억 어 5년간 보유한 아파트를 10억에 취득해서 20억에 팔면 10억의 양도 차익이죠. 어이 10억은 옛날 같으면 9억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1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던 걸 지금은 팔으게 해서어 세금을 매기게 되고 5년 보유를 했고 거주까지 했다면 장특공이 표2 어 40% 40%에서 80% 되는 게 적용이 될 테니까, 그 적용을 하면 세금이 거의 한, 어, 3,823만 원 정도, 어, 절세를 할수 있는 그런 예시를 이 한국경제신문에 올려놨어요. 어, 이것처럼 비과세 한도를 올리니까 당연히 이건 뭐 전략이 되겠죠. 어,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15억 이상 고가주택이라든지, 어, 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1주택한테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똑같이 적용해왔던 최대 80%까지 1주택자한테 적용했던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장특공을 그동안 차등 적용하는 법을 뭐 여당에서 발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23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근데 그게 여야간에 아직 조율이 안 돼서 아마 그거는 잘하면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해놨네요. 그건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23년부터는 지금은 우리가 왜 일시적 이주택 집뭐두채 가져 있다가 뭐 하나 팔고 이러면, 어, 다시 하나 되고 나서 다른 걸 샀다가 과세로 팔았다 이러면, 어, 최종 1주택 된 날부터 다시 2년 보유, 뭐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그 비과세가 되는데, 어, 그때 그러면, 어, 마지막 남은 그 집이 내가 30년 동안 뭐 예를 들어 거주했었던 집이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경우에 장특공을 처음 취득했던 30년 전부터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다 팔고 다시 하나 된 새로 하나 된그 시점부터 다시 기산을 하느냐 어 그게 23년부터 그렇게 바뀐다 했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날부터 장특공이 적용되는 걸로 이거는 세금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30년 거주했던 게다 도로함이 다 불이 되고, 어, 새로 하나 된 날부터 뭐 다시 또 30년을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 장특공은, 어, 1주택은 최대 10년이니까 다시 또뭐 10년을 보유한다. 그러면 뭐 40대에 뭐집 사갖고 뭐60 환갑잔치하고 팔아야 될일 아닙니까? 장특공 이거 적용되려고 하다가, 어, 그래서 아마 이런, 이 법이, 장뚜공은 그래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물가상승분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크거든요.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있는 그런 걸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조율해서 혜택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뭐 다주택자를 정말로 적폐로 보고 있고 응징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98%는 말장한데 2%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보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근데, 1주택을 가지고, 어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다 되도록 오랫동안 가진 분들한테는, 그것까지 세금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 9억에서 12억 올린 거는, 뭐, 그나마 환영할 일이고요. 어 이렇게 여야가 어 조금은 물꼬를 좀 터주는 쪽으로, 뭐, 대선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입문, 시득세 완전히 콘크리트 벽으로 막아놨어요. 3주택 이상은 최대 13.4% 농특세 포함 12.4%, 2주택 8.4%, 9% 이렇게 콘크리트 벽처럼 막아놨죠. 진입장벽을, 예. 그 다음에 나가는 출구장벽을 완전히 20% 중과, 30% 중과, 이거는 뭐 콘크리트가 아니라 완전 쇠 철벽으로 막아놨죠. 아까처럼 10억 양도 차익이라면 8억 얼마가 뭐 정부에서 가져가는 게 있을 정도로 철벽 그거를 해놨습니다 세금으로 그런데 그러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러면 나는 그냥 들고 갈래 뭐 똘똘한 거 하나 들고 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집한채 가지고 있는데 뭐이 집이 재개발이 됐더니 굉장히 멋진 입지 좋은 곳에 뭐 서울의 한복판에 완전히 랜드마크 아파트가 됐는데 나이집 하나밖에 없는데 뭐 어쩌라고 나 이제 퇴직도 했는데 이 어쩌라고 하고 이런 분들 종부세로 그냥 뽑아지기잖아요 <웃음> 거의 젊은 청년들 1년치 연봉만큼을 종부세로 걷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매달 달세를 천만원 넘게 주고 내집 하나 갖고 있는데 살고 살, 종부세로 그냥 달세를 내는 것과 같은 어,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정책입니다. 어 이건 좀 손을 좀 보긴 봐야 되죠. 어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하자고 하면 정말 날밤을 셀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환영하는 것만 환영한다 하고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9억에서 12억으로 1주택 양도세 완화 잘 활용을 하십시오. 어, 오늘 이런 신문기사가 나있어서 퇴근할까 하다가 어, 다시 유튜브 찍느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어, 받는 도움이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다시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12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